우 사모님 안 들어오셨어? 근데 진짜 공부하는 게 체력이 중요하죠 사실 체력관리 잘해야 돼요 <웃음> 자 우리 이제 이어서 보죠 테마 19의 소매인력법칙과 확률모형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계산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져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만 잘 알면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테마식구 소매력법칙에서 계산문제 풀어낼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자일리의소매력법칙에서 일단 유인력은 도시에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됐죠. 여기 크기가 일리는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걸 봤고 허프는 도시가 아니라 뭐였어요? 점포에서 끌어당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일리 거면 여기에 도시의 크기가 들어가야 되고 허프라면 허프의 확률무형 나오면 여기에 점포의 크기 들어가야죠. 어찌거나 이렇게 나올 때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은 크기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관계가 있다. 물론 허프는 여기에 제곱을 안 쓰고 마찰계수라는 걸 쓴다고 라 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마찰계수는 언제나 이 값만 주어졌으니까 거리에 제곱을 써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소멸력법칙이나 확률모형의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거각 도시나 점포의 유인력을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A거와 B거가 있다면 라 A거의 유인력, 제,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a 거와 b 거의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첫 번째, 유인력 구한다. 자두 번째는 비율이에요 A로 끌어당길 사람 수를 먼저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A에 A 유인력의 B율을 구한대요. 그러면 특정 값의 비율을 구하니까 전체 분의 특정 값이 렇게 돼야죠. 그래서 a 거 유인력이 만약에 30이고 B꺼 유인력이 만약에 20이라고 구해졌다라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꺼 이렇게 돼야 돼요. 전체라면 A꺼와 B꺼를 더해야죠. 그래서 전체라면 얼마예요? 두개 더하면 50, a 건30 이렇게 계산하면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60%만큼을 A로 끌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유인력의 비율은 0.6 또는 60% 같은 말이에요. 60%다 0.6이다. 자, 그럼 이제 A로 얼마를 끌어올 거냐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A도시가 있고 여기에 B도시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c 도시의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이 100명의 60%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100명이 60%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곱하게 한다고 랬서 비율을 퍼센트 명이 아니라 몇 명이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하겠죠. 그래서 구했던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100명 중에 앞에 구했던 0.6을 곱하면 몇 명? 60명을 잡아당길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때 소비자가 몇 명이라고 주어지면 0.6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한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 유인력을 구한다 두 번째 뭘 구해야 돼요? 비율을 구해야 돼요 A유인력의 비율이라면 전체 분의 A유인력, 전체 유인력 분의 A유인력 구한 비율에다가 뭘곱판다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다예요 자,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너나 그렇지 라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하고 두 번째 A로 끌어당길 사람 수를 계산하려면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 유인력 여기는 두개 합친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분의 A 유인력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자, 보죠. A, B 사이에 C가 있다. 우리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만 나왔어요.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A가 있고,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있더라. C에 있는 소비자 중에 A로 몇 명, B로 몇명 이렇게 끌려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A의 크기를 인구로 표현했어요. 인구로. B의 크기를 이렇게 인구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도시가 클 거니까. 자, 그리고 C의 인구수는 5만 명이고, 근데 보니까,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A로 몇명 가고 B로 몇명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거리가 10km, 5km 떨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대로 그대로 써 보면, A는 40만이 있고, B는 10만이 있고, 자, 이 거리가 10km라고 나왔고, 이 거리가 5km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뭐예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는 거죠 근데 유인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석할 건 뭐냐면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B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값을 쓰는 게 훨씬 문제풀이의 용이에요 자 그러면 40만이고 10만이니까 10만을 똑같이 나누면 이가 4배 큰 거죠 그러면 간단한 크기 B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대로 값이 주어진 걸 그대로 쓰지 않고 그러면 크기는 4배 크니까 얘 크기는 4, 얘 크기는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0km고 5km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어요. 5로 약분하면 얘는 2 나오고 1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도 거리는 2km, 1km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럼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는 거죠. 자, A 유인력. 유인력은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 얼마? 2. 2의 제곱분의 크기가 4. 그러면 1 나오겠네요. 자, B의 유인력도 거리가 얼마? 1. 1의 제곱분의 크기 얼마? 1. 그러면 1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뭘 구한다? 비율을 구해야죠. 맞아요.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A 유인력의 비율은,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 거죠. 전체 얼마? 1, 1이니까 2. A 건 얼마? 1. 그러면 얘가 0.5겠네요. 비율은 0.5인 거예요. 물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수 중에서 0.5 비율만큼 잡아당기니까 근데 C에 있는 소비자 수가 몇 명? 5만 명인 거죠 5만 명에 0.5만큼 데려오니까 여기에다가 5만 명 이렇게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사람 몇 명? 2만 5천 명 이렇게 되겠네요 2만 5천 명 이렇게 끌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됐다면 라 사실 이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부터 막 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는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각각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그 유인력의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 거이 비율을 구한 다음에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하고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A로 오니까 나머지 2만 5천 명 어디로 가요? 비로 가겠네요. 그래서 각각 25,000명씩 이렇게 이동하겠다. 계산하는 거죠. 자할수 있어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뭘 구한다.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어떻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두 번째 뭘 구한다. 비율을 구해야죠. a 유인력의 비율 하면 전체분의 a 유인력. 이 비율에다가 뭘 구판다.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자 19-5번 문제도 해보죠. 자 AB 사이에 C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AB 사이에 C가 위치하고 있고 거리가 5, A까지 5, B까지 10 떨어져 있고 A는 5만명 B는 10만명 C는 3만명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자, 이 거리는 5km 여기는 10km 떨어져 있고 A는 5만명 5만명이 이렇게 있고 B는 10만명 이렇게 있고 C는 3만명이 있더라 그래서 이 3만 명이 A나 B로 얼마큼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보니까 근데 C 도시에 있는 인구는 모두 A, B에서만 구매한대요. 모두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만 명 중에 이쪽이 쪽 얼마가겠냐? 근데 우리가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 크냐, 상대적으로 얼마 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약분할 수 있죠. 약분 한번 해보면. 자 5만 명이고 10만 명이니까 몇배큰 거예요? b가 두배큰 거죠. 그럼 크기는 a는 1, b는 2 이렇게 쓸수 있고 거리가 5고 10이니까 약분할 수 있죠. 얘는 거리는 1, 2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해보죠. 자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거 뭐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자 a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1 하면 얼마? 1. 자, b 의 유인력도 구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2의 제곱분의 2죠. 2의 제곱은 4죠. 4분의 2니까 얼마? 0.5. 2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괜찮고 2의 제곱은 4니까 2 나누기 4해도 괜찮고. 자, 그럼 두 번째 구해야 될건 a의 유인력의 b유를 구해야죠. 자, a 유인력의 비율은 얼마예요? 전체분의 a 거죠. 전체 얼마? 1.5분의 a 거 얼마? 1. 1.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안 나눠져요. 0.666666 이렇게 나와요. 안 나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안 나눠지는 걸 마음대로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0.067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안 나눠지는 건 내버려 두고 우리가 4분의 2나 0.5나 같아요? 같아요? 2분의 1이나 같다라는 건예로 계산해도 예로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같으니까. 자 그러면 안 나눠진 건 내버려 두고 이게 비율이에요. 여기 이 비율만큼 소비자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몇 명? 3만 명 중에 이 비율만큼 잡아당긴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3만 명 이렇게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때 3만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계산기 어떻게 써야 돼요? 3만 곱하기 1을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만 명 이렇게 나와요. 2만 명. 자, 중요한 건 얘가 안 나눠지니까 굳이 0.66666 이렇게 되는데, 안 나눠지는 건 내버려두고 분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1.5분의 1 곱하기 3만 명. 이렇게 하면 값은 2만 명 나오고, 그럼 3만 명 중에 A로는 2만 명, B로는 1만 명.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A 도시로 구매할 때 유입되는 인구 규모니까 A로는 2만 명.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우리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가장 어렵게 나온 이유는 얘가 안 나눠지는 값을 줘서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시,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난이도를 한 단계 높였을 때 무슨 값을 주냐면 분수 값을 주는 거예요. 분수 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건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고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분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나눠주면 그냥 분수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내용을 잠깐 보면 레일리의 소매력법칙을 약간 수정해서 컨버스가 분기점이라는 게 있더라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기점은 두 도시의 유인력이 동일한 지점을 분기점이라 한다 두 도시의 유인력이 똑같은 두 유인력이 똑같은 점을 분기점 또는 경계라고 한대요 만약 여기에 A도시가 있고 여기에 B도시가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있을 때 A가 잡아당기는 힘과 B가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지점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 그래요 이때 중요한 거꼭 외워야 되는 거 자두 도시의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있냐면 작은 도시와 가까운 곳에 형성된다 이거 꼭 기억해 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웠냐면 경작이라고 외웠어요 경작 자 레일 컨버스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해서 수정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이때 컨버스의 경계는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다. 이경자 기억해놔야 돼요. 경계는 작은 도시.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죠. 자 A가 크고 B가 작다고 해보죠. 클수록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잘 잡아당기는 거고 그러면 정가운데라고 한다면 라 정가운데에서는 유인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거리는 똑같으니까 크기에 의해서 유인력이 결정되면 A는 크니까 A 유인력은 크고 B의 유인력은 작을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지 않죠 그럼 정 가운데는 경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경계가 되려면 유인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A의 유인력은 작아져야 되고 B의 유인력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죠 이렇게 가야 A의 유인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고 B의 유인력은 커져서 얘와 얘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작은 도시에 가까운 쪽에 경계가 만들어진다. 이건 꼭 기억해 놔야 되고. 자, 이걸 푸는 문제는 역시 또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보너스인데. 자, 우리가 19-6번 문제, 연습 문제 한번 보면. 자, 문제를 해결해 보니, 해석해 보니까. A가 64만이라고 나왔고, B가 16만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거리가, 전체 거리가 30km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수업 중에 원리는 잘 설명해 줬으니까, 결과적인 방법만 제가 한번 해석을 해 주면, 일단 첫 번째, 약분을 하는 거예요. 크기를 약분. 크기를 간단하게 약분한다. 자, 얘와 얘를 보면 A가 몇배큰 거예요? 4배 큰 거죠 여기에 16을 똑같이 나누면 16을 나누면 얘는 얼마? 4얘 16을 나누면 1 되겠죠 크기는 4 1이에요 이때 거리의 비를 찾을 때 경계는 분명히 B쪽에 있을 거예요 B쪽에 있을 때이 거리 비와 이 거리 이 비가 몇대 몇이냐라는 건 얼마를 제곱하면 4가 되겠냐 얼마를 제곱하면 1이 되겠냐 이값 찾는 거예요 얼마 제곱하면 4돼요? 2. 얼마 제곱하면 1돼요? 1. 그래서 제곱에서 4가 되고 제곱에서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2, 1이죠. 그럼 이 거리비가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찾은 거예요. 어? 그러면 2대 1 찾았으니까 두개 합치면 전체가 3이죠. 우리가 알아낸 건야 전체가 3이면 거리비는 2대 1 떨어져 있다 이거 알아낸 거예요 전체가 3일 때 2대 1근데 문제에서는 전체를 30km라고 줬어요 그럼 몇배큰 거예요 전체가 10배 큰 거죠 그럼 각각 10배씩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20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1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찾아내는 거리비는 일단 경계는 작은 쪽에 있고 제곱해서 4가 되고 제곱해서 1되는 값을 찾으면 이 값이 뭐가 된다? 거리비가 된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전체 3이니까 우리가 알아낸 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전체가 3일 때 2대 1 떨어져 있다 전체가 30이니까 10배 커졌으니까 10배씩 커지면 되겠네요 그럼 이 경계는 A로부터는 얼마 떨어져 있다? 20, B로부터는 10 중요한 건 이 문제가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20대겠죠.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B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라고 써야 돼요. 10이라고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자, 그러면 18에 나왔던 문제. 쭉 내려와서 18의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죠. 자 18에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18에 나왔다가 한참 뒤에서야 이게 이 문제 풀어봤던 게 우리 개념세에 있는 연습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32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8에 나왔다가 한참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자이 문제가 나오면 18의 문제 한번 보죠 자 A, B가 있는데 자 거리가 8km다 자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거리가 8km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A는 1,000이라고 나왔고 면적이 B는 9,000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뭐예요? 약분을 해야죠 간단한 크기로 약분을 해야죠 약분을 하면 얘와 얘를 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얼마? 9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경계는 어느 쪽에 있어요? 작은 도시 쪽에 있죠? 이런 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건이 거리비가 몇대 몇이냐 이렇게 찾을 건데 이 거리비는 뭔가를 제곱해서 1되는 값 뭔가를 제곱해서 9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뭐 제곱하면 1돼요? 1. 뭐 제곱하면 9된다? 3. 그럼 거리비는 1대 3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얼마? 4. 그럼 우리가 찾아내는 건 전체가 4일 때 1대 3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전체가 8이라고 줬어요. 몇배 커진 거예요? 두배 그럼 각각도 두배씩 키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 2km 여기는 6km 그러면 경계는 A로부터 2 떨어져 있고 B로부터 6 떨어져 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A로부터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이고 만약에 보기에 B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얼마? 6이라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버스의 분기점이로는 첫 번째 해야 될건 크기를 간단하게 약분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제곱해서 그 크기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곱해서 되는 값이 뭐가 된다? 거리비가 된다.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경계는 어느 쪽에 있어요? A 쪽에 있겠죠? 작은 도시 쪽에. 그러면 이 거리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약분해야 되잖아요. 이 약분하면 몇대 몇이에요? 공두 개만 없애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4, 9라고 할수 있겠죠, 크기가. 우리가 찾아야 될건 제곱해서 4 되는 값과 제곱해서 9 되는 값을 찾아야죠. 그럼 얼마? 2. 여기는 3. 그럼 거리비는 2대 3. 두개 합치면 얼마? 5. 우리가 찾아낸 건 전체가 5일 때 2대 3 떨어져 있다. 이걸 찾아낸 거죠. 근데 전체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0. 두배 커졌으니 각각도 두 배씩 키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 4km. 여기는 6km. 역시 이것도 뭐 수학적인 논리나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시하는 방향대로 원리를 잘 습득해서 물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수업 중에 설명해 줬어요. 근데 사실 그걸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크기를 약분해서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걸 찾는 값이 거리비가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그값 되는 거, 거리비다. 이렇게 해서 가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도 쉽게 찾을 거고. 자, 그럼 이제 20회와 33회 연습 한번 해보죠. 자 20회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왜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인구 10만명인 도시에서 10만명이 있는데 자 할인점이 두 개가 있다 a 할인점이 이렇게 있고 b 할인점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얘는 도시가 아니라 할인점이 나왔으니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아니라 허프의 확률 모형이겠네요 뭐 상관없어요 자 공간 마찰 개수는 1을 쓴대요 이게 중요하죠 마찰 개수는 1을 쓴다 그러면 거리의 마찰 개수 승이 겠지만 거리의 제곱을 쓴다는 얘기죠 자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그대로 쓸게 아니라 우리는 크기를 약분해도 괜찮죠 자 거리는 약분이 되어 있어요 1대1 하고 자 그리고 면적은 5천이고 4만이니까 약분 할수 있죠 자 얘를 5천으로 나누면 얘는 1이고 얘는 4 4배 큰 거네요 자 그럼 해보죠. 첫 번째 뭘 한다? 각각 유인력을 구해야죠. 맞아요? A 유인력 어떻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1 1의 제곱분의 1 쓰면 되겠네요. 1 B의 유인력은 거리는 2고 크기가 4니까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쓰면 1 나오겠네요. 자두 번째 해야 될게 뭐예요? A 유인력의 비율이죠.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거죠. 전체 얼마? 2. A거 얼마? 1. 얘는 뭐 0.5라고 됐으니까. 그럼 0.5만큼 끌어당긴다는 거죠. 50% 잡아당기죠. 자, 근데 소비자가 10만 명 중에 50%를 잡아당기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단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단, 마찰계수 2명 도시인구의 7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서를 줬어요 그러면 10만 명다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는 10만 명의 70%라는 거죠 그럼 0.7을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는 몇 명이다? 7만 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만 명이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에 단서에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라 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는 앞에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C도시는 모두 AB에서 구매활동한다. 여기서 보니까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어진 것이 모두 구매자라고 나왔지만 이 문제를 보니까 70%만 구매자다. 그래서 여기에 0.5만큼 데려오는데 몇명의 0.5만큼 데려오냐면 10만 명이 아니라 7만 명 중에서 0.5만큼 데려온다예요 그러면 A로 데려오는 건 얼마? 3만 5천 명 이렇게 데려올 거고 나머지 7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은 B로 가겠네요 그래서 A, B로 가는 사람 수는 5만, 5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50%가 아니라 얼마? 7만 명의 50%예요 자 그러면 이 0.5는 몇 퍼센트를 얘기해요? 50%죠 자 문제를 보니까 A의 점유율이 얼마고 이용객 수가 얼마냐 A의 점유율은 0.5니까 50%죠 50%를 잡아당기는데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50%가 아니라 7만 명의 50%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라 일부만 소비자가 될수 있다는 라거 그러면 얘를 잘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정말 풀이가 익숙해져서 내가 풀수 있는 자신이 생겼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건 모두 소비자인지 일부만 소비자인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부만 소비자인 경우에 문제를 냈던 거고 자 33회 문제 한번 보죠 33회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올해 문제는 조금 응용한다고 문제를 냈지만 뭐 응용할 게 없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응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보죠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어자 보니까 a 이렇게 나왔고 b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보니까 신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이고 어 모두 소비자이고 a 도시에 소비한다 근데 중요한 건월 추정 소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월 추정 소비액 월 소비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한번 따져보죠 자 봤더니 A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문제는 C는 항상 A, B 사이에 있다 자 A와 C까지 거리가 5, B까지 거리가 2 e 이렇게 나왔고 자 C도시의 소비자의 월 추정액이 10억 원이래요 10억 원을 모두 쓴대요 자근데몇 명이 가서 얼마를 쓸 거냐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대신에 10억 명이 있더라. 이거 말이나 10억 원을 쓴다. 얼마가 가겠냐, 얼마를 쓰겠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보죠. 첫 번째, 이 문제는. 자, A가, A가 5만 명 이렇게 나왔고, 자, B가 3만 2천 명 이렇게 나왔고, 자, C가 있는데 이 거리가 A와 C가 5km, 얘가 2km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는 거리는 약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크기는 어때요 공 3개 때도 괜찮아요 때도 되겠죠 그럼 50 32로 보죠 자 그럼 계산해 보죠 첫 번째 자 우리가 해야 될건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한다 자 a의 유인력 어떻게 계산해요 5의 제곱분의 50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50 나누기 5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자그 다음에 b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2의 제곱분의 32. 그럼 계산하면 8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32 나누기 2 나누기 2. 또는 32 나누기 4 해도 괜찮고.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될건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자 a 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분의 a 거니까 전체 얼마? 10. A 거 얼마? 2 그러면 10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0.2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몇 프로? 20% 그러니까 소비자의 20% 잡아당긴다는 거죠 10억 명이라면 이게 원이 아니라 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0억 명의 0.2니까 2억 명 데려간다는 거죠 10억 원 중에서 2억 원 A로 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8억 원은 B로 가서 쓴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죠 이제 금액 대신에 명이라고 해서가면 똑같은 얘기니까 자 C에서 소비하는 게 10억 원이다 C에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다 이 중에서 A로 얼마나 가겠냐 A에서 얼마 쓰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0.2에다가 여기에 10억 명이든 10억 원이든 곱하면 이렇게 A에 2억 원 쓰고 나머지는 B로 가서 쓰겠네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응용이라고 할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a 2억원 b 8억원 올해 풀었어야 돼요 안 풀었어야 돼요 풀었어야 돼요 이 문제 풀어야 합격 점수 이상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딱히 뭐 응용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기억해 놔야죠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두 번째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는데 전체분의 a 거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도시로 끌려오는 사람 수 계산할 수 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줬어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적으면서 풀고 모의고사 때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굳이 이런 거 적지 않고 값만 적어서 얼마 얼마 씩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모의고사 때쓸 거고 여러분 연습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해야 돼요. 정말로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름 나오면 크기를 약분해서 제곱에서 그값되는 값을 찾아서 거리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다 이 내용이었고 자 넘어가서 테마 25로 가보죠 자, 자기 자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자 레버리지 효과에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지분 수익률 자 레버리지 효과는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봐요 레버리지 효과 타인 자본을 활용할 때 부채를 활용할 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돼 무슨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레버리지 효과. 돈을 빌릴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돈을 빌릴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돈을 빌릴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출제자가 이제 이 부동산학에서는 요구하는 거고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이건 지분을 얘기하죠. 수익률은 투자액 중에 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지분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쓸건 뭐냐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분 수익은 뭐냐면, 내 돈만의 수익을 얘기하죠. 이내 돈만의 수익은, 총 수익에서 내가 남의 돈까지 이용해서 번 수익에서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대가로 줘야 될 지출이 있죠? 뭐예요? 돈 빌리면 뭘 줘야 돼? 번 돈에서 이자를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수익에서 번 돈에서 이자를 빼야 이게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설명은 여러 번 했었는데 자 그래서 지분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고 지분수익은 총번돈에서 이자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총수익은 부동산 투자할 때두 가지가 있어요 총수익은 항상 두 개가 있다 임대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과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가치상승분 두 가지가 있다그랬어요 얘를 학계론에서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무슨 이득? 소득 이득 얘를 뭐라고 한다? 자본 이득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 언제나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죠? 배웠어요? 그렇죠? 임대료 수입의 대표 소득이 뭐냐?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 배웠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다섯 가지가? 가유순전후 이렇게 배웠죠 가유순전후 이때 대표소득을 뭘 쓴다 그랬다 대표소득은 치킨집에서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순수입을 쓴다 그랬잖아요 임대료수입도 대표소득은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총수익은 이 총수익은 이두 개를 합해서 총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인데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고 총수익은 임대료 수입과 같이 올라간 만큼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더라 소득이득은 순소득을 쓰고 자본이득은 가치상승을 쓴다 이래서 이제 식이 완성됐어요 외워야죠 오늘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원래 이렇게부터 순서대로 이해해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고 내돈만의 수익은 총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고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만큼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소득이득 임대료는 순소득을 쓰고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을 쓰고 그래서 순소득과 가치상승분은 이두 개를 아프면 총수익이고 총수익에서 빌린 돈의 대가 이자를 빼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외우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지문 문제에서 활용할 다, 이런 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서 이걸 외우는 게 나중에 까먹을 때 다시 또 추론해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잠이 와요? 분위기가 자, 그래서 결국 외워야 될거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자기자본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아, 그건 먼저 하면 안 되고 아래 거부터. 네. 지분 투자에 지분 투자에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자. 네. 그 우리 실장님 에어컨 좀 꺼주, 아니 에어컨이래 히터 좀 꺼주세요.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식만 외우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는 거니까. 한번 보죠 자, 자기 자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써야죠 뭐 분해? 지분 투자액 분해 여기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값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될 테니까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이 말은 이 A 부동산을 사는데 총 1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A의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얘기죠. 중요하죠. 총 투자액과 부동산의 가격은 똑같은 말이에요. 가격이 10억짜리고 총 10억을 투자했다. 이때 타인 자본을 빌린 돈이 6억이다. 자, 그럼 내 돈은 얼마 썼다는 얘기다. 4억 썼다. 순소득은 1억이고. 자 가치 상승률이 자산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이 10%가 올랐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거. 자, 내 돈은 얼마 썼다? 4억 썼죠? 그럼 06개 떼면 얼마? 400. 내 돈은 400 썼다. 4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순소득은 얼마라고 나왔냐면 1억 나왔죠? 100.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에 가치상승분을 쓰고, 빼기 이자를 써줘야 되겠네요. 지금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가격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년에 얼마가 올랐대요. 10% 올랐대요. 자, 10억에 10%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10억에 10%가 얼마냐?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에 10%.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건 간단히 암산하죠. 1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계산한다라면, 10억이니까 1억이면 100이고, 10억이면 1000이죠. 1000에다가 10%니까 얼마? 0.1 계산하면 얼마?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6개 떼고 보는 거니까 100 맞아요. 자 이자죠. 이자, 이자라를 했는데 이자율이 금리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연 10%래요. 뭐에 10%를 이자로 낸다는 얘기예요 빌린 돈이죠. 전체가 아니라 빌린 돈의 10%만큼을 이자로 낸다. 그럼 이자는 6억에 10%만큼이 이자라는 얘기죠 곱하는 거예요 6억에 10% 우리가 아까 전체 값의 비율만큼이 얼마냐 그러면 곱한다 그랬어요 퍼센트 없는 값을 곱한다 여기 쓰는 거예요 6억에 10%만큼을 이자로 낸다 라는 얘기니까 6억이면 06개 없애면 얼마? 600 10%니까 0.1 그럼 얼마? 60 그럼 이자는 얼마? 60 얘가 이자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가치상승분과 이자를 계산하는 거 얘와 얘는 주어졌고 우리가 이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가격 곱하기 가치상승률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래서 가치가 얼마 올라갔는지를 따져보면 되고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빌린 돈, 대출액이죠 이걸 다른 말로 타인자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라고 했죠 빌린 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00에다가 60배니까 140 나누기 4배 이렇게 하면 0.35 나오니까 35% 이렇게 되겠네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35% 자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29회 때좀 어렵게 나왔고, 자, 올해 나왔던 거, 33회도 비슷하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 두개한번 풀어보죠. 우리 김포 수험생들은 잘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어떻게 썩 불안한데. 자, 보죠. 이 문제를 보니까 두 개를 구하래요. 자, 하나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하나는 타인 자본을 50% 빌려서 활용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남의 돈을 안 빌렸을 때와 남의 돈을 반절 빌렸을 때 각각 계산해봐라. 그럼 이제 기억 먼저 구해보죠. 기억.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자 먼저 주어진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니까 가격은 10억 원이고 순소득은 연 3천만 원 이렇게 나왔고 가격 상승률이 연 2% 이렇게 나왔고 처분하고 이자율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기억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얘는 돈을 안 빌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 다내돈 투자했을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의 식은 어떻게 한다?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돼야죠 자 기억은 남의 돈을 안 빌렸을 때에요자 그러면 내돈 얼마 투자해야 돼요 10억 원 모두 투자해야죠 가격이 10억 원이니까 총 10억 원을 내 돈으로 투자해야죠 1억이면 100이니까 10억이면 얼마? 1000. 이렇게 1000 쓰겠네요 자 순소득은 얼마라고 나왔냐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06 때문에 얼마?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를 구해야 되겠죠 가치상승분을 보니까 연 2%가 상승률이래요 그러면 10억원에 2%가 올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가치상승분을 구하려면 가격의 상승률을 이렇게 곱해야 가치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가치상승분은 10억이면 얼마? 1000 곱하기 2%면 0.02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2천만 원이죠. 공연수 떼고 보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20.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 얼마? 없죠. 빌리지 않았잖아요 기억은. 남의 돈을 하나도 안 빌렸을 때니까 이자는 0이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000분의 50이니까 얘가 0.05 나오니까 몇 프로?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기억은 5%예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을 한번 보죠 자 니은은 남의 돈을 50% 빌렸대요 10억짜리를 사는데 50% 빌렸으니까 이 말은 내돈 얼마? 내돈 5억 썼고 빌린 돈 얼마? 대출액도 5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5억 5억 이렇게 나눠서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보죠 니은 자내돈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니까 내돈 얼마? 5억이니까 500 이렇게 쓰겠네요. 자 순소득은 30이고 가치상승분은 얼마? 20이라고 이미 구했죠. 자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자 이자의 이자율이 이자의 얼마냐면 4%라고 나왔어요. 그럼 빌린 돈의 4%만큼을 이자로 넣는다는 얘기죠. 얼마 빌렸어요? 5억의 4%를 이렇게 빌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억에 4%니까 이자는 500원에 0.04를 곱하겠네요. 5억에 4%니까. 그럼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자는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계산기에 500분의 30 하면 0.0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5% 니에는 6% 이렇게 답 3번 찾아내는 거죠. 자이 문제를 출제자가 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야 돈을 안 빌리면 5%고 자기자본수익률이 돈을 반절 빌리니까 6%로 이렇게 올라갔다. 자기자본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돈을 빌렸더니 정의 레버리지예요. 부의 레버리지예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10억을 투자해야 되고 자 순소득 나왔고 가치상승률 나왔고 이자율이 나왔는데 자 기억은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10억 모두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억 내돈 썼고 순소득은 3천만 원 30원 썼고 얘를 구할 때 가치상승분이죠 가치상승분은 가격의 상승률을 곱하는 거죠 10억 원짜리가 2% 올랐으니까 1000 곱하기 0 0 2 하면 20원 물론 2천만 원이지만 공력스 떼고 봤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이자는 0이 될 거고 자, 은은 50% 빌렸대요 그럼 내돈 5억 빌린 돈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돈 5억을 쓰고 여기에다가 자 30원 순소득 가시상승은 20이라고 구해놨고 이제 이자를 제이 계산할 때 빌린 돈의 뭐만큼? 이자율만큼 이자를 낸다. 5억 빌렸을 때이자율 4%니까 500 곱하기 0.04에서 이렇게 20 구한 거죠. 그래서 6%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올해 나온 걸 보니까 33에 자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숫자가 조금 재수없게 나왔어요 그냥 간단히 좀 나오면 좋았을 텐데 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2만 만원 나왔죠? 이런 거 2만 만 원이 얼마야? 2만 만 원이 얼마예요? 만 원이면 공이 몇 개예요? 네 개죠? 4개, 4개 있으니까 20억이에요? 2억이에요? 네? 4개, 4개니까 보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공이 몇 개? 8개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억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너무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이걸 해석하는 것부터 당황해가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럴 때는 굳이 공 6개를 떼지 말고 만 원만 떼고 만 원만 떼고 봐도 괜찮아요 돈이라고 나온 건만 원만 다 떼보죠 만 원만 떼고 그냥 우리가 정확히 얼마 얼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계산할 거니까 돈으로 나온 건만 원만 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만원 떼버리고 2만 원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보죠 이제 보죠 어? 자 기억은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을 때와 니은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 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 먼저 한번 해보죠 니은 먼저 얘는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모두 다내 노드로 투자했을 때죠 자 그러면 자기자본수익 이런 지분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돈은 만원 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만원 떼고 자 그러면 내돈 투자액 얼마예요? 2만원이죠? 2만원 이렇게 적고 자그 다음에 순소득을 보니까 여기에 만원 떼고 보면 얼마예요? 700원 이렇게 봤어요 700원 자 그럼 여기에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를 써줘야 되는데 가치가 얼마 올랐는지 봤더니 2만원에 3%가 올랐대요 이렇게 자 2만원짜리가 가격이 2만원짜리가 3%가 올랐죠 가격 상승률이 그러면 2만원 곱하기 0.03이 같이 상승률이죠 같이 상승분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600. 자 그럼 여기에 600을 쓰겠죠 자 여기에 이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는 0이죠 내 돈만 투자했을 경우니까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이거 더하면 1300에다가 2만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1300 나누기 2만을 하면 0.065 나오네요 0.065 자, 이거 몇 프로? 6.5%가 나오겠죠 0.06은 6%고 0.065니까 6.5%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얘는 6.5가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기억을 구해야 되겠죠 자 기억을 구해보면 자 얘는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을 때예요자 그러면 가격이 2만원이니까 얘의 40%를 빌렸다 자 그러면 2만원의 40%는 얼마예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 2만 곱하기 0.4죠. 그럼 얼마? 8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8천은 빌렸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 자내 돈은 지분은 얼마를 투자했다. 12,000원을 투자했다 이거죠. 1억 2천 뭐그런거 보지 말고 이걸 해서가면다 헷갈리니까 우리는 돈은 만원 다 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돈을 어렵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 6개 떼는 걸로 일반적으로 봤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만원 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700만 원이고 7이라고 쓰고 얘를 2억이니까 200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주어진 것이 702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 원만 떼고 보는 것도 오히려 더 6개 떼나 4개 떼고 보나 결국은 똑같아요 자 그럼 지분은 12,000원 썼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돈 투자에 12,000원 40%니까 8,000원은 빌렸고 내 돈은 12,000원 썼다 자 순소득은 70 가치상승분은 이미 구했던 게아700 가치상승분은 600 자, 이자를 빼줘야죠 자 이자는 얼마냐? 이자율이 5% 나왔어요 빌린 돈의 5%만큼을 이자로 낸다는 거죠 얼마 빌렸다 8,000원 밀린 거죠. 얘의 5% 이거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8,000원에 0.05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400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900 나누기 12,000 이렇게 나올 거니까 900 나누기 12,000 하면 0.075 이렇게 나오네요. 0.075. 그럼 얘는 몇 프로다?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7.5에 있는 아, 니은은 6.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올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한 문제 중에 역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33에 올해 나왔던 문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돈을 만만치 않게 줬어요. 2만 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2만 만원이 얼마야? 이걸 당황이 시작하면서 동계상을 자꾸 헷갈리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춰졌고 숫자들이 다 제법 만만치 않게 준 거예요. 올해 좀 어렵게 냈어요. 근데 결국은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라는 게 이미 이전에 29에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냈는데 좀 어렵게 내려고 숫자를 좀 어렵게 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몇만원 나오면 만원 떼고 봐도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돈으로 나온 건 그냥 만 원만 떼고 그냥 얘는 2만 원 얘는 700원 이렇게 해서가면 쉽게 풀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단계 어렵나?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하다 보면 되겠죠? 하다 보면 돼요. 자,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식을 알고 천천히 대입하면 되는데, 두 개를 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돈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이긴 한데, 자 화폐의 시간 같이 보죠. 75페이지 에 개념세 테마 28 화폐의 시간 같이 우리 뭐 이제 마지막 주에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남아있을 거예요. 자 화폐의 시간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현재를 미래로 바꿀 때 현재 가치를 현가 미래 가치를 내가라고 하죠. 현재를 미래로 보내면 금액이 커지니까 커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할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복리로 계산할 때 이자의 계산은 무조건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증하는 방법은 돈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겨오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이라 하고 할인하는 방법은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한다 이때 우리 아까 정보현재 가치 구할 때 현재 가치구할때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했죠. 이때 r은 퍼센트가 없는 수익률. 얘는 몇 년을 당겨 올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하는 건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거고,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이면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고. 자, 우리 개념서에 있는 문제 간단히 한번 보면, 자, 3년 후 1억 원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미래의 1억을 현재로 당겨와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할증해야 돼요? 할인이죠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야 되잖아요 1억 원, 3년 후에 1억 원을 현재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금액이 작아지는 할인이죠 그러면 나누기 1플러스 아래 N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1억 원에다가 100이죠. 100원이라고 해보죠. 0, 6이 떼고 1억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눠줘야 되는데 할인율을 5% 썼대요. 그러면 퍼센트가 없는 R은 얼마? 0.05. 1 플러스 R은 얼마? 1.05. 이렇게 되겠네요. 몇 년을 당겨야 된다? 3년 걸 현재로 당겨야 되니까 3승이죠. 그럼 계산기에다가 100 나누기 1.05를 몇번 세번 해야 되겠네요. 1.05를 세번 하면, 얘가 86.3,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우리 공 6개 떼고 봤잖아요. 1억 원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8,630 몇만 원 이렇게 읽어야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10만 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이건 1천만원, 이건 100만원, 이건 10만원이잖아요. 얘가 5보다 크면 없애주고 1을 넘겨주는 건데, 5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냥 다 없애면 되겠네요. 그러면 86이고, 공 6개 있으니까 8,600만원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뭐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이 연금 문제라 고 그랬어요. 연금. 이제 한번 대답해 봐요. 내 표정이 다안 좋아서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어, 아직 어려워할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28-2번의 문제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 그랬죠 연금 문제를 풀때자 2년 동안 연말에 우리 문제는 매년 연말만 나온다 그랬어요 2천 원씩 넣을 때 이 연금 상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그린다? 칸 수직선을 그려야죠 2년이니까 몇칸 그린다? 두칸 그려야죠 이렇게 두칸을 그리고 여기다 시점을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적어놓고 금액을 표시해야죠 연말에 2천 원씩이래요. 여기 돈 넣었다 안 넣었다. 얘가 중요한 거 여기는 돈안 넣었어요. 여기서부터 2천 원 넣었고 여기에 2천 원 넣었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이 2천 원 연금이 두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총 연금의 총합은 4천 원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꾼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을 다 모두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바꿔서 계산해야죠 그러면 이 돈들의 현재 값의 총합이 얼마냐를 따져줘야 돼요 그럼 얘는 1년 말에 2 0 0 0 원을 현재 값으로 바꾸려면 얘를 현재로 당겨와야 되겠네요 몇 년? 1년 1년 한칸 당겨와야죠 그러니까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1년 그러면 나누기 1플러스 R의 N승이죠 근데 보니까 r이 10%니까 얘는 0.1이고 1 플러스 r은 얼마? 1.1이죠. 나누기 1 1에몇 승? 1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2년 말에 있는 2천원을 현재값으로 와야 돼요. 현재값으로 와서 이 돈이 얼마고 얼마고 해서 이 총합을 이걸 연금의 연금의 현가 현재 가치라고 했어요. 이 연금 상품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당겨오려면 몇년 당겨야 돼요? 2년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1.1에 2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를 쓸때 2,000원 나누기 1.1 하면 얘가 1818.1818 .1818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수점 무시하고 1818만 적어놔요. 자, 그 다음에 계산기는 내버려두고 얘는 2,000원 나누기 1.1을 두번할 거예요. 근데한번 계산기에 나눠져 있는 게 있으니까 나누기 1.1 한 번만 더하면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1652. 얼마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적어놓은 얘만 더하기 1818 적어놓으면 돼. 더하기 1818만 하면 값이 총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47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3470. 얼마 얼마 나올 건데 이 문제를 보니까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라 죽여라 반올림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0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 0 0 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부터 이하는 모두 다 0으로 바꿔라 그래서 답은 3,4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문제 포인트는 연금 문제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돈들을 어떤 시점으로 바꿔놓은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은 얘는 현재값에 2,000원이 아니라 1년 말에 2,000원이니까 이걸 현재로 당겨오면 할인을 1년 해줘야 되겠죠 얘는 2년 말에 2,000원을 현재값으로 당기려면 2년을 할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을 해줘서 각각의 현재값의 금액으로 바꿔놓고 이걸 더한 총합을 이걸 연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의 현재가치 자 그러면 28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죠 자 28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5년 후에 1억 원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5년 후에 1억이 있는데 이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5년 뒤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바꾸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인해야 돼요 할증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죠 몇 년? 5년 그럼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억 원을 100이라고 쓰고 100원에다가 나누기 할인율이 7%니까 R은 얼마? 0.07 그럼 1 플러스 R이니까 1.07에 몇 승? 5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00 나누기 1.07을 몇번 해줘야 돼요? 5번 해줘야 돼요 이거 한번 연습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1.07을 다섯 번 나눠주는 거 빨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섯 번을 할수 있느냐 이거 연습시켰던 문제예요 이걸 뭘뭐 별다른 계산기의 기능이 있어 기능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얘기고 나중에 이 계산기 기능 가지고 문제 풀지 않아요 사실 그냥 빨리만 풀려고 막 달라들지 말고 계산기기는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가르쳐 정리,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100원에다가 1 0 7을 내가 실수하지 않고 5번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을 하면 한번 눌러보죠 여러분도 해봐요 100 나누기 계산하면 71.29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나온대요 이렇게 근데 역시 이 문제도 10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71.29니까 7129만 얼마 얼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1 0 0만원 이건 1 0 0만원 자리고 이게 10만원 자리니까 반올림해야 되는데 얘가 5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7100만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71 이렇게 그럼 7,100만 원인 거죠 7,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배고파요? 24번 문제 보죠 자 이거 하나 풀고 잠깐 쉬죠 자 24회 보니까 자 부동산 구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말에 연말에 3천만 원씩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자,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리, 복리로 10%라고 했을 때 3년 후이 적금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3년 후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매년 말에 3천만 원씩 넣었으니까 이건 연금 문제죠. 그럼 연금 문제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죠. 첫 번째 수직선을 몇칸 그린다. 3년이니까 3칸 그려야죠 한칸두칸 3칸 칸 그리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러분도 문제 풀 때는 꼭 이렇게 적어놓는 연습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투자론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시기에요그림에요자 이렇게 적어놓고 연말에 3천만 원씩 넣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여기에 3천 원, 여기에 3천 원 여기에 3천원 이렇게 넣었는데 자, 우리가 화폐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연금의 총합은 9천원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3년 후에 미래 가치로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년 말에 이 시점에서 이 돈들의 총합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돈들을 이 3년 말의 시점으로 바꿨을 때 연금의 연금의 내가가 얼마냐, 연금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총합이 얼마냐, 이자까지 계산해서 말하는 거죠. 어? 자, 그럼 이제 따져보죠. 자, 이 돈들을 3년말의 시점으로 모두 옮겨놔야 돼요. 자, 근데 얘는 3년말에 3천원이니까 그대로 3년말에 3천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3년말에 3천원이니까 3년말에 그대로 3천원이겠죠. 자, 근데 얘는 2년말에 3천원은 3년말로 바꾸려면 1년 뒤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할증을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얼마? 1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얘가 10%니까 R은 얼마? 0.1 그러면 곱하기 해줘야죠 미래로 바꿔주는 거니까 곱하기 1.1에 몇 승? 1승 그럼 얘가 3,300원 그러니까 2년 말에 3,000원은 3년 말에는 3,300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년 말에 있는 3,000원도 얘로 옮겨줘야죠 3년 말에 값어치로 얼마가 될 건지 그럼 얘는 2년 뒤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그럼 할증 몇년 해준다? 2년 1.1에 몇 승? 2승 그럼 얘가 3,63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말에 3,000원은 이자 10%를 고려하면 3년 말에는 3,630원일 거다 이걸 모두 합하면 9,930원이 될 건데, 얘를 연금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만큼을 계산해 놓고, 이걸 그림을 그려 놓고, 아, 문제, 연금의 문제가 이건데, 이 돈들을 예의 값어치의 총합이 얼마냐, 예의 값어치의 총합이 얼마냐, 이거 두개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물어봤을 때이 돈을 다 땡겨줘서 총합을 구하면,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고, 이 돈들을 모두 3년 말에시점로 바꿔놓으면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연금 문제에서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하란들이 연습을 잘했으면 오늘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좀더 마무리 두개 금방 끝낼 테니까 만약에 약속이 서 스케줄이 있으면 종이 가셔서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남을 수 있는 분들은 잠깐 남아서 한 2, 30분 더 하면 마무리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